안녕!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아, 차에서 처음 해본다. 저도. 아, 전두 번째. 해볼, 해봤지? 네. 엔진, 들어와요. Come <웃음> here. <웃음> 진짜. 방금 뮤직뱅크 그. 뭐지? 끝나어 코너를 돌고 왔어. 여러분 저희가 퇴근길은 아니고 저희가 팬사를 하러 가는 중인데 이렇게 오늘 1등을 해가지고 켰습니다. 네 엔진과 짧은 시간이지만 소통을 해보려고요. 오우, 햇빛이 자연 자연광 자영, 좋은 좋은 거 아니야? 데아유너안 아니, 보여 그냥 <웃음> 얼굴이 안 보여. 제가 또 오늘 네. 뮤직뱅크에서 1등했어. 그죠? 아, 안돼 진짜 엔진 분들 많았어. 그러니까요. 진짜. 오늘 1등하실 걸 알았나봐. 그래서 뭔가 엔진이 진짜 많았어요 엄청... 안 했으면 대박인데 아... 너무 심하게 <웃음> 에이. 에이. 아, 아, 어쨌든 네. 저희는 지금 팬싸에 가고 네. 있어요 네몇 시이지? 8시? 어 8시인가 9시인가 네 저희는 지금 팬싸를 하러 가고 있습니다 와, 저희가 또 3관왕... 신기하다 와3관할줄 몰랐는데 너무 감사해요 진짜 이번 활동 그래도 알차게 하네 기분 좋다 이제 2주차 됐나? 그죠 이제 거의 진짜... 2주차 좀더 남았으니까 네, 여러분 많이 남았어요 아직 기대 많이 해주시도 이제 반이에요 이제 반또 기... 반이 또 남았습니다 기대해 주실 게 남아요 네. 진짜 아니, 햇빛 때문에 왜 얼굴이 안 보여? 차가 <웃음> 엄청 있어요 아니, 근데 되게 다른 분들 아티스트 분들 보시면 되게 차에서 많이 하시데 맞아요 원래 이렇게 뭔가 세로로 들고 뭔가 그렇게... 개인 핸드폰으로 하는 그런 음... 느낌 약간 그, 저번에 했던 거 인스타로. 아, 인스타 라이브 그런 느낌? 재밌는데? <웃음> 저, 저희 네. 앞으로 자주 올게요. 오늘은 딱우연치않게 저희 들이 네. 자주 그, 오게 다가세 다음에 이런 거 자주 해도 될까? 네. 뭐 혼자 해도 되게 재밌을 것 같은데? 인스타 라이브도 하고 싶다. 저는 니 파트 조커? 뭐야? 아, 조끼가 대박이다. <웃음> 오늘또 조끼를 입어가지고 활용을 해봤자 한번. 의상 활용 준민했기 네, 앞으로 이런 거 아주 포인트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차를 처음 보여주신 거예요? 네. 처음인가? 저희가 줄과... 어... n f 폰에 그게 있어요 근데 사실 이게 초반에는 차가 많이 없었잖아 그죠 그래서 뒷좌석이 근데 이게 좀 1 8 0도 맞아 됐어. 이렇게 누울 수 있어 다들 뒷자리를 엄청 좋아해요 하지만 좋은데? 저는 무조건 앞자리 조수석 왜냐면 이제 차가 좀많아서 조수석이 좀 편해 그냥 그리고 네. 뭔가 잘보여 뭔가 이런 날씨가 좋으면 풍경도 잘 보이고 비가 오면 비도 진짜... 잘 보여 자려고 하면 진짜 뒷자리 좋아 아, 그렇긴 해 나도 가끔 앞자리 타는데 그래도 뒷자리? 저는 약간 멀미이좀 하려고 아... 앞자리 타는 거좋아 아... 어쩔 수없을 그냥 리좋 그리고 오늘 솔직히 좀 차를 깨끗하게 세웠습니다 <웃음> 금방 돌아가는데 <웃음> 맞아요 거의 차가 저희의 제2의 집 그런 느낌? 근데 진 활동기 때는 차에도 오래 오래요 맞아요 너무 많이 요면 생각보다 들고 있는 게좀 힘드네요 이래서 갑자기 옆에서 막 갑자기 맨로는 배가겠다 그냥 저희는 오늘 진짜 잠깐 이동할 때 잠깐 킨 거예요 댓글이 댓글이 영어가 되게 많아요 지금 게. 아, 김선우 안아비 일본어도 있다. 아, 어? 네. 오늘도 근데 대면 팬싸여가지고. 맞아요. 또 엔진분들 볼수 있는데. 아 근데 내일도 저희가 또 팬사를 두 개나요. 네, 두 개나요. 네. 두개 내가 요즘 팬싸가 아주 많습니다. 볼 기회가 아주 많다는 사실. 제주도요. 제주도. 네. 제 부모님보다 훨씬 많이. <웃음> 부모님 아무지 솔직히 너무 오래됐다. 오래됐다. 집 가, 집안 간지도 <웃음> 너무 오래됐어. 레일라 본지 너무 오래됐어. 아, 제, 제 레일라보다 엔진분들 대면으로 훨씬 많이 봤어. <웃음> 진짜. <웃음> 어, 이거 <이제> 살짝 멀리. 멀리 나. 밥을요, 저희가 아까 음방 때 먹어가지고. 저녁은 안먹었는 네, 거야? 거의 저녁 건 먹었어요, 저는 저녁은 먹었나? 저녁은 나자니 먹었어요 나자니에 요 아, 그것도 먹었잖아, 닭꼬치 근데 너무 맛있어 아, 근데 닭꼬치 진짜 맛있어 너무 맛있어, <웃음> 진짜 인정, 인정 유뱅유뱅 근처 닭꼬치 대단하시는데, 와. 내일은 음방 없고 그렇죠, 내일 없죠 일요일 날이 인가인가, 인가 MC니까 MC 잘 봐주시면 네, 네, 네. 좋겠습니다. 또 마지막이에요. 뭔가. 두 번, 두 번. 두 번밖에 안한는데 <웃음> 안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처음이죠? 네. 마지막.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셜 MC지만. 네. Yeah. 음, 저희도. 뭐, 뭐 약간. 그냥 졸리죠. <웃음> 근데 저는 진짜 차를 타면 무조건 자요. 근데 그렇긴 해요. 저희 커요. 다. 솔직히 활동 때 거의 안 자요. 약간 몸이. 몸이 어, 왜안 자지? 약간 이러고 있어. <웃음> 잘 됐는데 <웃음> 이제 저 r e I'm not sure. I'm not sure. m n 천재.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 시곤하겠다 이러는데 저희 엔진을 보면 힘이 납니다 괜찮아요? 네 연구 복통하셔야죠 아요 활동기 때는 조용히 뭐 괜찮습니다 활동기 때 열심히 달려야지 수고하셨습니다 <웃음> 이거 보시는 분들 중에 오신 분들도 있겠네 그렇죠 아마 오늘 팬싸 가시는 분들도 볼 수도 있어요 팬싸 준비하고 응. 팔안 아, 아파? 솔직히 힘할것 아, 같아 아 너무 좋아 아, 아, 진제 편하지? 완전... 진짜 되게 편해요 아,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웃음> 한소리어서 이렇게 흔들리는 거 알죠? 나 원래 좀 손이 약간 흔들리는 게 있어 아. 오늘의 TMI. 음. 음... 뭐 있을까? 음. 오늘 저는 팔찌를 했어요. 맞다. 음. 제 개인 팔찌. 개인 팔찌? 네. 오. 맨날 밥뭐 먹었는지 말하려다가 사실 맞네. 저는 뭐 먹었는지 말하려 했는데 전 빙수 먹었거든요아 여러분 맞아, 맞네 빙수, 맛있어 이 여름이다 보니까 빙수가 너무 땡겨, 요즘 진짜 많이 먹고 있어요 빙수 좋지 아 그리고 저 어제도 팬싸 하기 전에 안 먹었다고 했는데 그게 아예 밥을 안 먹은 게 아니라 그냥 저녁만 안 먹은 거였거든요? 근데 뭔가 <웃음> 끝나고 먹 <웃음> <끝나고 웃음> 네, 끝나고 먹는데 뭔가 그렇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거 같다 그런 말씀이 그렇습니다. 어. 힘드네. 그죠? 이거. 힘들죠 오케이. 자들까? 당연하죠 아. 괜찮아, 괜찮아. 음... 아, 그리고 그 저희 보니까 다음 주에 또 세븐틴 선배님 컴백을 하시더라고요. 어... 리패키지 앨범인가 오... 그런 걸로 예 네. 기대하겠습니다. 다음 보겠네, 아, 우리 그러면 틱톡? 틱어 가능하면 틱톡. 아, 나한 번도 찍어본 적 없어 요 틱톡에. 근데 호시 선배님이 저희 거 찍어주시기로 하시길. 하시기는... 아 진짜? 네. 아니면 내가 찍어야 저희가 어때? 또 하드 찍어줄 때. 너 찍어줄 안 뭐. 그래서 그때 어우 당연히 찍어줘야지. 너한번 찍을 수가 내가, 내가. 아 그랬어요? 아니면 똑같이 또 찍어도 돼. 같이 해야 돼. 어차피 저희 활동 때다 어차피 있으니까 음, 네. 찍는 거야 고 어렵지 않지. 오우야밥 먹어요. 아유, 저 많이 먹어요. 아, 아, 절대 안 먹지 않아요. 못 먹으면 활동을 못 해. <웃음> 진짜로 <웃음> 이게 지금 네. 살아 있는 거 보니까 밥 먹고 있는 거예요. 저전밥못 아, 먹어 서못 합니다. <웃음> 오, 뭐야? 왜요? 크니사인의 원 스테이트 오브 어저진. 진짜요? 뭐야? 이 호주 럭비인데, 응. 아 그런 게 있는데, 와, 대박. 왜요? q u e e n s l 뭔지 모르지만, yes. Yeah, let's go, q u e e n s l 하고 럭비 그런 게 있는데, 와그거 이긴 게 대박인 거야. 아 이겼대요? 시경에서 시합에서. l e t 굿 잡. 이거 알려주시는 분이 있다는 게 신기하다. 와. <웃음> 역시. 팔 운동하는 생각하고 있어 지금 진짜로? 응응 생방송 끄고 푹실는데요 <웃음> 고기 많이 먹어 <웃음> 아 고기, 오늘 고기 먹어야겠다, 집에 가서 근데 꼭 집에 가면 먹고 싶더라, 그렇게 그게 진짜? 약간 몸이 내가 좀, 좀 그거된 거같아네 네. 이게 우리가 근데 아침에 솔직히 아침 점심에 설안 먹어 솔직히 많이 못 먹어요, 안 들어가 아니, 점심을 일단 저... 정신도 많이 안 아침 무조건 안 먹고 저뭐 진짜 원래 아침 아점 겸으로 먹는데 진짜 이게 안 들어가요 그래서 저 오늘 그 삼겹살 그거 있었는데 진짜 그냥 삼겹살 안 먹고 그냥 양파랑 이런 거 대파만 먹었어 진짜 이게 안 들어가요 아, 진짜. 무대 전에는 했는안들어 먹... 나도 잘못 먹겠어 그래서 거의 진짜 안 먹고 거의 무대 끝나거나 이때 뭔가 한 3, 4시쯤? 그때 뭔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거 먹으면 또 입맛이 없어 배불러서 이제 그렇다 보면 거의 하루에 한 끼만 먹거나 이제 숙소 가서 야식을 먹는 거니 숙소 가서 야식 나는 진짜 약간 먹어야 돼 약간... 근데 진짜 숙소 가면 배가 또 너무 고파 그러니까 네. 근데 숙소... 그 하루에 두끼 정도만 먹어돼 맞아요 이게 활동이 생각보다 너무 바빠가지고 그렇습니다 이제 좀 저희 캡처 타임 한번 가지고 마무리해볼까요? 오케이, 손 따라갈게 하나, 둘, 셋 일등했으니까 하나도 해피. 하트 하나도 해. 하트 오케이. 됐다 오케이. 여러분 저희, 저희... 저희는 펜슬하고 함께 하겠습니다. 쭈이터 배워 모두 모두 쭈이터 아, 배워. 그다못 보죠? <웃음> 아니볼수 있어. 뽑히신 저희는 50명만 언... <웃음> 저희 언제든지 커넥트 되어 있다는 사실. 아 오케이. 하지만 50명. 밖에 안 그치, 되지만 그는 그는 그래도 전다믿어요 Let's go. 안녕. 네. Bye bye. 니다 oh. 하나, 하나 둘 셋. l e